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도 계속 써야 하고 용돈도 써야 하는데 돈 들어오는 구멍이 뚝 끊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쓰는 돈만큼 내 돈이 불어날 수 있다면 예컨대 1억원이 있는데 1년에 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1억원이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게 하면 정말 평생 마르지 않는 통장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돈을 쓰는데도 내 원금, 내 돈이 오히려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쓰면서도 불어나는 평생연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매우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다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방송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듣게 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빨리 듣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시고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번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쓰는 돈만큼 돈이 불어나는 것과 쓰는 돈만큼 돈이 불어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쓰면서도 돈이 불어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퇴 이후에는 10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살죠. 수십 년 삽니다. 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것, 돈 가치죠. 1년, 2년은 돈 가치를 잘못 느낍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돈 가치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 돈 가치 하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돈을 쓰면서도 내 돈이 내 원금이 오히려 불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도 좀 불어나고 내 매달 내가 사용하는 연금이라고 치면 사용하는 비용, 인출하는 비용조차도 어 조금씩 없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면 체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돈, 목돈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이렇게 하면 돈을 쓰면서도 돈이 불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송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내 돈이 지키는 것, 오히려 불어나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 어, 천천히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는요.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k는 우리 한국의 국민연금하고 비슷합니다. 음, 직장인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합니다. 투자하면 음, 그 해당 직장에서 그 직원이 투자한 만큼 매칭 1대1로 그만큼 또 어, 다시 투자해 줍니다. 어, 물론 한도는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할수 있는 것 바로 이게 401k 퇴직 연금 제도인데요. 이 401k 퇴직 연금 제도로 인해서 100만 달러, 100만 장자, 100만 장자 월급쟁이가 무려 2021년 기준으로 4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겠죠. 100만 달러니까 원화, 지금 원화 환율로 따지면 약 12억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뭐, 어, 0만 달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뚝 끊겼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출 및 운용 전략입니다. 돈을 얼마를 뺏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인출 및 운용 전략인데, 이게 3, 사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년 3%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예 근데 12억원 같으면 매년 3%면 3600만원입니다. 큰돈이죠. 월 300만원 쓰고 남아있는 돈, 나머지 돈은, 잔액은 매년 4%로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3%를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로 운용한다. 이건 딱 1% 차이죠. 딱 1% 차인데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돈을 쓰면서도, 즉 3%를 쓰면서도 내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원금이 불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딱 1% 차이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웃음> 적용해 보면 노후 목돈 3, 4원씩.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을 매년 3% 인출을 했습니다. 연 300만 원, 월 25만 원이겠죠. 자, 그런데 남아있는 돈 9,700만 원, 남아있는 돈 9,700만 원을 매년 연간 4% 수익률로 운영하면 돈을 쓰면서도 내 돈이 오히려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노후목돈 관리의 핵심은 3, 4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3% 쓰고 남은 돈을 4%로 굴린다라는 건데 왜 그렇다면 미국 401k는 4%로 불릴까? 3%를 쓰고 3, 사 전략일까? 왜 4%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실질 가치 유지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다 이제 다 알죠? 어, 돈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돈 가치가 뚝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돈의 실질 가치가 은퇴 이후 자금 관리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원금도 불려야 되고 또 내가 받는 월 생활비, 인출에, 인출에 쓰는 돈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체감물가 상승률 이상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4% 정도면 남아있는 돈을 4%로 운용한다는 것은 체감물가 상승률, 우리나라로 같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1% 내외인데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는 그 두세 배 이상이죠. 자, 그것을 뭐한 3% 내외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남아있는 돈을 4%를 굴린다라는 것은 체감물가, 한국 기준 최감물가 상승률 이상은 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4% 수익률을 견제하는 이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4%가 아니라 10%, 20%도 물론 다다익선 좋지만 대신에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죠. 노후 은퇴자산 관리에서 너무 고수익을 추격하다 보면 세상에 공자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 변동성이 아주 아주 큽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돈을 다 써보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투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 변동성, 작게 오르지만 작게 떨어지는 저 변동성. 근데 이것도 자본주의 성장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예컨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2, 3년 최소 그 이상으로 가면 꾸준히 계속 원금조차 올라가는, 자,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겠죠. 지속 가능한 수익률. 미국은 배당천국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일단 돈을 벌면 주주 친화전책, 배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한국처럼 돈을 그냥 아껴두었다가 뭐 집에 주주들, 뭐 오너들, 뭐 그런 돈잔치 쓰는 경우 미국에는 큰일 납니다. 어, 이 미국은 배당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주 알고 있는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 수익률이 한 4, 5% 꼬박꼬박 지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 4%로 보는 거죠. 또 돈의 실질 가치 유지하기 위한 체감물가 상승률 그 이상으로 운용한다. 그래서 4%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3, 4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가한번 시뮬레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내가 가진 목돈 1억 원을 매년 3% 즉 300만 원을 찾아서고 매년 그다음에 남아 있는 돈을 매년 4%로 굴리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돈 1억 원을 1억 원을 매년 3% 씁니다. 3% 쓰고 남아 있는 돈을 4%로 굴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첫 해입니다. 1차년도에 1억 원에서 3%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쓰고 이것은 5월 25만 원입니다. 쓰면서 어, 그러면 9,700만 원이 남죠. 300만 원 썼으니까. 이 9,700만 원 남는 돈을 4%로 굴리면 1년 뒤에 얼마가 되냐면 1억 88만 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억 88만 원에서 또 3%를 씁니다. 그러면 302차년도 302만 6,400원에 되고 월 매달 25만 2,200원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1차년도만 2차년도로 넘어갈 때 이미 내가 쓰는 월금액이 조금 늘어났죠.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내가 쓰는, 돈은, 내가 쓰는 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가는 거죠. 대신에 내 원금 내원금 쓰고 남는 돈은 체감 물가 상승률 정도 한 4% 정도로 이제 계속 굴려가는 컨셉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차 년도에는 어, 원래 1억 88만 원에서 3% 302만 6천 4백 원을 쓰고 나니까 나머지 9천 7백 85만 3천 6백 원이 남고 이것을 4%로 굴리면 1년 뒤에는 다시 1억 176만 7천 744원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10년 뒤에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이 같은 계산법으로 계속 하면 10년 뒤에는 10년 뒤에 1억 495만 8447원 남아 있는 돈. 자, 이것을 다시 4%로 굴리면 1억 915만 6785원이 됩니다. 자, 이때 매년 찾아서는 돈은 얼마일까요? 324만 6138원. 그래서 매달 27만 511원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0년 뒤에 가보겠습니다. 20년 뒤에는 1억 1456만 9266원 이것을 다시 4%로 굴리면 1억 1915만 2 0 0 3 7원 우리는 지금 내돈 1억 원을 계속 찾아 쓰는데도 10년 20년 뒤에 내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계산값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20년 뒤에는 매달 29만 5,282원, 1년을 따지면 354만 3,379원을 쓰는 셈이죠. 3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은 1억 2,500, 6만 128원이 되어 있고 그 해에 3 8 6만 7,839원, 매달 32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거죠. 40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은 1억 3천만 원 이상이 되어 있고 또 매달 35만 원, 매년 420만 원을 쓰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50년 뒤에 뭐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1억 4천 9백만 원 정도. 물론 50년을 살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든 먼저 돌아가실 수 있죠. 이때는 이 남는 돈은 누구한테 갑니까? 내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물론 계속 장수할수록 이 계산값은 내 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내가 쓰는 매달 생활비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쓰면서도 내 돈이 계속 불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4%라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률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웨더 컨셉의 목돈 운용솔루션, 월배당 배당을 매달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미국 ETF 포트폴리오도 이같은 미국의 퇴직연금 401k의 운용 전략인 3사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참고삼아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운용하고 있는 목적운용솔루션 미국 ETF 월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투자자문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하지 않습니다. 즉 고객의 돈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또 운용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고객의 돈을 수탁하고 보관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음, 대부분 정권회사랑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바인투자자문은 삼성정권과 제휴를 맺어서 어, 저희 자문을 원하는 고객들은 삼성정권에 계좌를 만들고 또 거기서 돈을 보관합니다. 물론 입출금도 삼성증권하고 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저희와 제휴했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이제 삼성증권에 있는 돈을 자문운용, 자문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자문 플랫폼, 자문 시스템을 이제 저희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고객들은 이제 저희 투자자문, 자문회사랑 자문계약을 맺고 또 자문을 맺으면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세요라는 것을 우리가 MP라고 합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실제 투자가 아주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자문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재류에 보면 하나자산운용이라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어, 저희가 올웨드 컨셉의 목도 운용 솔루션 월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저희의 운용 자문, 운용 자문에 따라서 어, 구체적인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용하는 실제로 이제 매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나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어, 자산 운용 회사들은 펀드나 또 ETF들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죠 모든 증권 회사는 자회사, 계열 회사로 자산 운용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미래에셋 정권에 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 정권은 삼성자산운용, 또 하나 정권은 하나자산운용을 가지고 있죠.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두 번째는 삼성자산운용, 세 번째가 세 번째 규모가 하나자산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근데 미래에셋은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반대로 하나자산운용은 보수적인 이게 이제 그룹들의 색깔입니다. 미래의 색 그룹, 하나 그룹, 이래 그룹들의 색깔인데,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운용합니다 삼성증권의 계열회사인 삼성, 계열 삼성 자산운용은 미래의 자산운용과 하나 자산운용의 가운데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성격. 그래서, 음, 저 이제 목돈운용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운용 컨셉을 해야 되니까, 하나 자산운용하고 하고 있다. 이것을 운용 자문을 맡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상품의 투자 등급 포지션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은 고수익, 고위험. 아주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대신에 손해볼 가능성도 큰. 이게 1등급. 보통 이제 100% 주식형 상품들이죠.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주식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다. 1등급에 속하죠. 그 다음에 아주 아래등급 3단계 3등급은 저위험, 저수익. 이것은 뭐 은행이자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살픈 높을 수도 있고 예컨대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어, 자주 알고 있는 CMA, MMF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상품입니다. 저위험, 저수익. 그래서 아주 단기 자금을 잠시 맡길 때 그래도 이자는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라할때 사용하는 거죠. 대체로 투자상품이라고 하면 2등급. 2등급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의 위험, 중간 정도의 수익, 2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2등급을 그래서 1등보다는 급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정도의 위험, 중간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자문 운용하는 올레드 컨셉의 목돈 운용 솔루션, 미국 ETF 포트폴리오 월배당은 어떤 등급일까요? 당연히 2등급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2등급인데 원금 보존을 추구한다. 이것은 원금이 저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저변동성. 그래서 기대 수익을 연 4, 5%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3, 사 전략을 보았잖아요. 3%를 쓰고 4%, 남아있는 돈을 4%로 운용한다. 그렇게 하면 내 돈이 쓰면서도 오히려 불어난다. 평생 마르지 않는 통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고객이 투자하신 분의 실제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모든 투자 상품에서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배당 수익률 자체는 거의 5%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도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4% 이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을 연 4, 5% 어쨌든 모든 투자 상품은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상품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장표는 어떤 거냐 면 음, 제가 올웨더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웨더 컨셉은 경제나 주식시장이 어떤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정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 자 이것들을 이제 올웨더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가 음, 미국의 고배당 ETF도 연 45%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같은 고배당 ETF 한국에도 뭐, 고배당, 펀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징은 주식형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주식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원금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원금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어, 그래서 똑같은 배당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원금 변동률이 너무 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죠. 어,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이 배당 전략은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 비중이 50% 이상 되게 미국 국채 그다음에 회사채 이런 것들이 최소한 50%는 넘나들게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를 뭐 배당을 받는 배당주 이테프라든지 또뭐 리처 임대 소득에 투자하는 리처라든지 이런 등등 또 하이브리드 채권 이런 등등으로 조금 이제 구성해가는 전략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좋고 또 어,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나쁘고 자 이렇게 시소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올레더인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식채권이다 좋을 때도 있고 주식채권이다 나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대 시소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올레더 컨셉이다. 또이 모든 이태퍼들을 미국 이태퍼로 하는 이유는 달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을 계속 추구해 나가려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원화보다는 안타깝게도 달러가 훨씬 안정적이죠. 달러, 원달러는 계속 이제 어떤 구간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달러가 원화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또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미국 이태포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면은 그렇다면 어떤 채권이냐, 어떤 배당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음 채권 이태포 채권이라고 하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그다음에 뭐 물가 연동 국채 이런 것들은 요즘같이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오르는 만큼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그런 특이한 채권이죠. 그 다음에 우선주 이 t f 라든지 배당주 이 t f 이런 등등의 배당이 나오는 배당을 조금 더 다른 주식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t f 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이 t f 라든지또 어 물가연동국채 이 t f 우선주 이 t f 배당 이 t f 때로는 리처 이 t f 이런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이래서 올웨더라고 한다. 자 오늘 이렇게 내 돈을 쓰는데도 오히려 내 돈이 불어나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후목돈 운용 전략, 3, 4 전략을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401k를 사례로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어, 그처럼 3사 3, 4 전략적 3%를 쓰고 남은 돈을 4%로 굴릴 때 실제 그렇게 되는지 엑셀 자료 숫자를 통해서 함께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어, 덧붙여서 이 같은 3, 4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노후 목돈 자문 운용하고 있는 올웨더 컨셉의 목돈 운용 솔루션 월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같이 결합시켜서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이 상품에 대해서 혹시 또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동영상 오른쪽에 위에 보면 링크 하나 되어 있죠. 그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목돈 핵심 정리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4% 수익률로 불리자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운용하는 상품도 미국 ETF 포트폴리오로 한다는 것 4% 때문에 자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불리는 돈보다 1% 적게 쓰자 경제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불리는 돈보다 많이 쓰면 결국 언젠가 내 돈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불리는 돈보다 딱 1%만 적게 쓰자. 그렇게만 해도 내 돈을 쓰는데도 오히려 내 돈이 불어나는 정말 꿈같은 기적을 쉽게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을 쓰면서도 돈이 불어나는 평생 마르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도움이 주셨습니까? 자, 노목돈 쓰면서 불립시다. 평생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뭐 간단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의 바인투자자문을 그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로스 친구 카카오톡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하셔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